근데 형 그거 한번 해주면 안 돼요? 뭐? 이 태양권 이런 거한번 해주면 안 돼요? 잠시 후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. 두분 자리에 앉해 주세요. 야! 뭐 하라 그래 노래? <웃음> 어. 야, 이. s 야! <웃음> 와, 나 진짜 이래도. 이게 제가 준비를 한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. 진짜 아무것도 모른 채로 들어왔는데. 나도 모르고. 오늘 저 미니PD님이. 응. 아, 형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, 나, 뭘, 뭘 준비한 거지? 와, 진짜. 아, <웃음> 형, 그동안 이런 기분이었나? <웃음> 이제 내 기분 알겠냐? <웃음> 어, 그렇죠. 뭐. 이런 기분이구나. 가해자에서 어, 피해자로 바뀌면. 아. 어? 두 분께서 모두 엔지니어시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아, 불안한데. 그래서 준비한 것은 바로 오늘은 숲타우 소리 영역 듣기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. <웃음> 미치겠다. 오로지 소리로만 듣고 물건을 알아맞추는 게임입니다. 아 소리만 가지고? 두 분이 이제 <웃음> 엔지니어시니까 귀가 아무래도 좀 특출날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. 무슨, 게임... 상관이야, 그게. <웃음> 그게 그게 무슨 상관이야? 무슨 상관이야? <웃음> 자 그래서 이제 게임의 룰을 알려드릴게요. 총세 가지의 소리가 나올 거예요. 세 가지? 네. 그세 가지의 소리가 무엇인지 <웃음> 네. 알아맞추주시면 되는데 두, 둘 중에 한 명은 거의 한 무조건 낙서벌칙을 받게 될 겁니다. 첫 번째 보기는 찍는 소리예요. 찢는 소리. 네, 는 소리인데. 네.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. 음. 응? 왜3 번에서 그게 나왔지? <웃음> 그러면 여기서. 어.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네세개 중에 네. 하나는 찢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들려드리고 네그 다음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신문지 찢는 소리 아무것도 안 찢는 소리 a 4용지 찢는 소리 자 1번 먼저 드릴게요 2번 3번 정답을 써 주시면 됩니다. 아. 아, 이제 잘 써. 찢는 소리가 아니라고? 하나는? 네. 한 번만 더 늘려주면 안돼안 돼, 안 돼. 그런 게 어딨어. 야, 네. 다 적었어, 나는. 이렇게 내려주시면 요 하나, 둘, 셋. 정답이 있어요. 남겨놔아! 난... <웃음> 두 분, 두 분의 정답은? 메탈형님 봐봐, 어, 어, 뭐? 뭐? 황금기라 그랬잖아. 뭐야, 뭐. 어? 황금기라 그랬잖아, 내가! 진짜 입으로 출발한 거야? 네. 그거 어떻게 맞췄어요? 나... 아, 축다는거 입으로 하는 거 같길래. 야, 그러면 하나 하는 거야?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? 에이, 0데 아, 들렸다, 이거. 이제, 이제 알겠어. 루루를. 두 번째는 과자를 <웃음> 준비했습니다. <웃음> 그, 이게 씹는 소리만 가지고 무슨 과자인지 맞춰야 되는 겁니까? 네, 맞습니다. 야 이거는 야 이거 너무 했다 이건 너무 했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내가 평생 오디오 엔지니어를 공부해서 <웃음> 고작진 <고장 웃음> <웃음> <웃음> 와. 이, 이번에는 은근히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기를 4개를 드릴 겁니다 오. 첫 번째 두 번째로 들어갈게요 네,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아난 알겠어 자, 마지막 응? 뭐거 이게 뭐야? 야야야 음? 잠깐만 1차 오픈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어려, 어려웠던 거 같으니까 저희는 쉽다고 준비를 했는데 얘 너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자, 1차 오픈하겠습니다 뭐? 하나! 아 하나 있다 하나 둘 셋! 지금 두 분이 정확하게 두 개씩 맞추셨어요 자, 그럼, 그럼 마지막으로 잘못 닿던거 보여 드릴게요. 뭐야, 이때 아, 이거 봤잖아, 내 거를. 마지막 딱한 번만 더 들려 드리고 하겠습니다. 잠깐만, 잠 두 번째, 마지막 야. 어떻게 나 담아줄 것 같지? 하나, 둘, 셋. 대태령 정답! 아형 자꾸 컨닝하고.. 아니 뭘 컨닝 해야 돼? 소리를 컨닝 할줄 없더라! 아니 아까.. 얼 정답.. 아니, 아니 뭘.. 뭐뭐나 모르겠는데? 처음에 뭐, 뭐가 같았던 올리기... 거야? 초코아이미 같았던 거지. 아... <웃음> <웃음> 벌칙의 시간. 야 미안하다. 에? 미안하다. 아 미안하다. 네? 미안하다. 아이, 괜찮아요. 어? 뭘 해야지.. 집을 꺼? 뭐해도 재미있을 거야! 뭐도 <웃음> <해도> 재미있을 거야! <웃음> 자, 한거만할게 빨리 다음문제아 아, 네. 이번 문제는 좀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, 생각보다 어려운 거야. 니가 해보니까! <웃음> 자. 이제 마지막은, 그동안 이제 녹음된 소리를 들으셨잖아요. 네. 이제는 라이브로 할 겁니다. 바로, 진짜 프링글스를 찾아라. <웃음> 제가 화면 안쪽으로 좀 들어갈게요. 자, 제이슨 PD 형이 소개시켜주죠. 아이, 몰라요. 손절할래. 제가 먹을 거예요. 아, 그러지 마. 자. 비교적 쉬워요. 똑같이 생긴 걸 계속 먹는 거 아니야? <웃음> 들려드릴게요. 어, <오>, 싫어! 어, <웃음> <오>, 싫어! <웃음> 한번더 먹어드릴까요?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. <웃음> 둘다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? 아, 둘, 둘 다. 야너 입모양을 어. 똑같이 해야돼 어? 뭐? 그만 쳐먹아 <웃음> 심지어 우와. 냄새도 똑같대 그러니까 심지어 냄새도 똑같아 냄새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나도 나도 <웃음> 소리내지마 <웃음> 야응 같은거 하지마 응, 같은 하지 응 과자가 물리겠지만 난널 물어버리고 싶어 <웃음> 여섯번째 아, 가까이 오지마 아! 가까이 오지마아 진짜 이상하다고 어. 자 마지막 올린다 이제 이제 집 7개 니까 냄새도 다 똑같아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같은 음. 냄새가 계속 나고 그니간 이게 <웃음> 일곱 개가 아니라 한개 아니야 지금? 아 이거 근데 못 맞출 것 같아 찍는 거 지금 뭐. 그럼 일단 정답을 한번 볼까요? 하나 둘셋이 셋. 중에 정답이신 분은 없습니다 일단 서로에게 <웃음> 낙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답을 바꿀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네. 그때마다 정답을 맞출 때까지? 우리가 믹스를 할 때는 밸런스를 주기 위해서는 거잖아 <웃음> 지금 왼, 왼쪽에 지금 몰려 있으니까 오른쪽에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거든 아, 음. 왼쪽병을 맞으면 오른쪽도 되라 음, 은혜롭다 아주 <웃음> 한번 보여, 보여주시죠 음. 나는 사실 그리고 싶었던 게꼭 있었어 <웃음> 33만이지, <웃음> 어, <삼삼아이지>, 지금. 어? 마음의 <웃음> <맘의> 눈으로. <웃음> 음... 자, 정답은 첫 번째 소리가 진짜 프링글스. <웃음> 뒤에 한번 보시죠. 이 순서대로 났거든요. <웃음> 뭐야, 이게! <웃음> 야, 이... <웃음> 이게 뭐야! 아 이제 한번더 이제 맛을 아, 보고 또 해, 또 해? 맛을 네. 보고 이제 어 본인 그린... 직접 이제 맛을 보시고 어 이제 다시 맞출 수 있는 이제 복수의 기회 그냥 우리, 다, <웃음> 우리 당 우리 그냥 당하는 것 같아 자 이제는 총두 번의 네. 클로로 할 건데 첫 번째는 육안으로만 보고 음. 맞추는 걸로 하고 두 번째는 맛을 볼 겁니다 아. 일단 육안으로 한번 보시고 유출 한번 음. 해보시죠 음. 만지시면 안 돼요 저거네 저거 가볼까요? 보여주세요 응? 자 이제 직접 드셔보시고 정답을 바꿀 아하.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? 맞할수 있을 것 같아 한놈이 짜 <웃음> 한놈이 더짜 제일 짜는 가 프링글스 오리지널이 아닐까요? 하나 둘 정답이 있어. 정답이 있어. 정답은 말또 틀렸어. 오! 오! 오! 야, 나 진짜 한시타. 한타 그럼 넘기든가. 넘 아, 으로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, 이기 프린 글쎄, 이 어. 네. 괜히 바꿨네, 아. 어쩐지 쟤네들이. 음. 봐봐. 한번더 기회를 준다 그럴 때. 봐봐, 이게 육안상으로도 음. 얘가 제일 짙었어, 색깔이. 어떻게 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음. 이런 걸 맞추는데 좀 도움이 됐나요? 아무튼 뭐, 저희는 여러분들이 재밌게만 보실 수 있다면. 네. 괜찮습니다. 오늘 재미있으셨어요? 음. 너는 재밌었니? 괜찮았어요. <웃음> 딸레미가 아빠 이 얼굴 보면 <웃음> 무슨 생각을 할 거야. <웃음> 내가 아빠처럼 되지 말아야 하고 <웃음>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. 오, 그런 교육적인 효과. 아, 그렇죠. 오늘 방송도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도 이거 아니? 다음엔 우리가 준비하고. 아 어, 우리 그러니까? 감독님들은 안처럼. 어. <웃음> 대학군.